먹을 동안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언니 만나러 파르코 백화점에 가려고 해요. 여기 이렇게 가디건도 입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. 와우! 헐 <웃음> 나름 예쁜데 과연 <웃음> 어? 어? 음. 짠오 원하단 거 나왔어 짠. <웃음> 한 번에 나왔네 음. 다행이다 오른쪽으로 내가 갖고싶은 게 나온 것 같은데? 하얀지? 얘야 얘얘 얘 아니야? 아, 얘 갖고 싶은데? 어, 얘 맞는 것 같아 아 진짜? 헐 응. 어, 맞네 어 맞아 상대. 아 내가 갖고 싶은 거 나왔어 대박 수고하 잘했다 생이이 고등어 와사비 어깨 조인스요. 짜잔. <웃음> 행복합니까? 렌. <냄비>. 히피. <햇빛. 웃음> 참치 플레이트 가 나왔어요. 다 참치로 되어 있는 메뉴예요. 고등어랑, 아 어, 광어 진느어미들이랑이거 모든 주밥 중에 하나 시켰어요 언니가. 태양일보. <웃음> 레몬 사와. 짬! <웃음> 나 제일 좋아하는 모이 아닌가? 그 음매해야지. 음매. 음매. 야 응? 진짜 다 응? 스맥이 무슨.. 진짜 많아에듀드 음. 글리터 다팔림. 그저 왜 찍는 거야? 돌아가는 길 <웃음> 너무 힘들었어 갑자기 밤돼있어 뱅쇼 <웃음> <웃음> 한잔? 나 뱅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져뭐살 <웃음> 어? 거야? 한쪽 <웃음> 보고 있었 가자. 잘했다. 일본의 천진가. 대맛있어. I saw. I saw. I saw. I saw. I saw. I s 고 w I saw. I saw. I saw. I saw. I s a 이 I saw. I saw. I 기 a w I saw. I saw. I saw. I saw. I saw. I saw. 도 saw. I s 길치 <웃음> <좋은데>? 어디로 가? <웃음> 여기로 들어가 <들어간다. 웃음> 여기로 들어가는데저리는 <들어간다. 웃음> 스미오시 신사 쪽에 가고 있어요 유명한 우동 가게 옆에 있는 함바그 스테이크 집이에요 주문을 준비하는 그녀 <웃음> 한마구의 힌트, 한마구의 힌트, 나신기했다한 입도 못 내고.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 0 진짜 예뻐 아, <웃음> 하 게미 그라 소스에 초초초초초 이거는 입에서 녹는다고 하는 음, 마실 수 있는 혼박이라고 해요 네 음~~, 음. <웃음> 음. 먹기 아니야 내가 약간 맛있어봐요 봤어? <웃음> 맛있어? 육즙 쪼르르? <웃음> <웃음> 다행히 초점이 널 잡지 못했어 <웃음> <웃음> 어머! 이제 녹아요 <웃음> 그런 것 같아. 파란색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. 괜찮지? 응. 예뻐? 응. 이런 흰색 신발 붙이가 없었어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되게 예쁘다. 흰색 검은 색깔. 예 어울려, 어울려. 김지혜 한번더 왔어 자기 보자했다고 캉나가세요 귀엽다 맞아. 귀엽다 너무 기분 좋아요 예쁨 추라이 해볼래 추라이 딱 맞았는데 나무 보람이 있었어요 아하 <목소리가> <뒤에> 쫄딱 젖었어 <저댔소>. 되게 <웃음> <웃음> 이빨 칫솔 잘했다 <웃음> 귀여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섹시 운동목 예쁘다 근데 예쁘영 어, 예쁜데? 아니, 예뻐. 뒤집어지마, 어떡해. <웃음> 귀여워. 헐, 편할 것 일반 같아. 되게 파란색 예쁘다. 어, 그치. 어, 예뻐. 어, 사고 싶어. 아, 어, 사고 싶어. 예쁘다. 예쁘지? 귀여워. 요거, 요거 예뻐. 예쁘지? 바디 신발 이거 넣고 싶다. <웃음> 예에. <웃음> 왔었어요 진짜 맛있어요. 칼피스 소다라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상큼한 소다맛. 꼭 먹어보세요. 볶고기 음. 너무 맛있겠다. 이거 <웃음> 먹어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물이 들어갔어요. <웃음> 살짝 얼큰한 삼나면. 오늘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야, 엄마 이맛있었요 비타민 충전 먹어야 돼. 너무 피곤해. 와, 귀엽다. <웃음> Tender and kind Built over time This is my love for you Steady and pure Patient and sure This is my love for you So shout from the city g a t e